왕팔링은 <웃음> 요거 한마리 만원 만원? 저쪽에도 만원 요거는 2마리 삼만원 요거는 <웃음> 한도시락 가서 나오는데 철판하면은 3만원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남창 옹기종기 시장에 왔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짜는 10월 8일 토요일이었고요. 자, 시간은 오전 10시였어요. 여기는 이제 5일장, 3일 8일 열리는 38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여기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요. 이건 얼마씩이에요? 요거는, 요거는 갈려고요 제발이 요거는. 요거 세 마리는 아이였고 요거 안 팔리는 <웃음> 요거 한 마리 그 만원 만원? 어. 한 마리에 만원이요? 예, 음, 네 요거 만 이거 짠거는 이지네 요거 다이 만원 이네 이거는 이제 아침 일찍 가야지 구매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런 건 얼마씩이에요? 네? 이건 얼마씩이에요? 만원이예요 만원? 나봐 두개 많은, 저도 많아, 저것도 많아, 영어로 말이 이거는 리 거. 이는 어. 얼마 요 만은요. 오늘 <목소리> 개억수로 기하고 우리 개는 낚시 완전 싱신 <목소리> 자, 여기 일단은. 네, 저렇게 해서 오만 원에 판매해 주시고, 이제 또그 먹물까지 다 손질해 주시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예. 네. 군소예요? 군소 아 이건 뭐 구워 먹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처리가 해 먹는. 이예요아 그냥 먹어요? 응 네. 썰어서 바로 먹어요? 네 썰어 그냥 썰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아, 이건 얼마예요? 만 만원? 네. 한 꼬치? 네 네, 여기도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어요. 손뱅이도 있고 우럭도 있고 성대도 있고 물레미 종류, 상치 다양한 어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바로 손질을 해주고요. 이제 붕장어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2만원, 2만, 2만 5천원 이렇게 판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이렇게 아주머니가 설명도 해주시고 뭐 하는데 이제 부부싸움이 났습니다. 아야 야요알치요 빨리. 아 물어보고 갔다이가또 다른 데 가서 물어보네네 각자의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좀 특이한 어, 잘안 보이는 꽃게를 봤는데 홍색 민꽃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꽃게이고요 이거는 무슨 게예요? 여기서는 그냥 꽃게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렇게 한 바구니 만 원이에요 이제 아구도 이제 다게 먹기 좋게 손질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고등어도 구이용이냐 아니면 조림용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손질도 해주시고 이제 문어 흥정하는 건데 한번 구경해 보세요. 근데 슬래마 이런 거 써도 돼요? 아니면 우리 이거보다 더 명절에 더담갔썼다아큰 거는? 아 요래 마음 없어? 아예 큰 거고 작은 거 없어? 아니면 문어가 아예 없어? 지금 문어가 굉장히 귀한 되어져서 물량이 많이 없더라고요 시장에 이거 15,000 지금 물가 하나 없는데. 물어쳐요. 네, 흥정이 실패했어요. 45,000 4 5 0원 달라도 구동도 나가겠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또 아주 귀한 생선이 보이더라고요. 이 잡어들 사이에 이제 북바리가 있었어요. 이게 보이시죠? 이건 얼마예요? 이거 한 마리에 5만, 5만 원이에요. 원이에요. 이제 크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일단 저거 찜 해놓고 네, 다래다로 이동을 했는데 이제 고래고기를 파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게 접시에 따라서 이제 만 원짜리, 이만 원짜리, 삼만 원짜리 지금 가운데 있는 게만 원. 조금 더큰 거. 그다음에 저큰 거. 이제 가격이 좀 이렇게 달랐어요. 할머니가 여기서 계속해서 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 고래고기를 좀 이렇게 맛있게 먹는 방법을 제가 아직 초보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화로골목이에요. 여기에 정말 고수들이 많으세요. 이제 화로골목 구경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징어 이제 기계로 썰기도 하시고요. 장어들 이렇게 썰기도 하시고요. 이건 이제 강도 다리에요 마리 에한만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신 것 같아요. 다 손질하시고. 탈수기죠. <웃음> 저기에다 탈수를 해가지고 물기를 완전 제거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새꽃이라서 새꽃이그 이제 기계 있죠. 네, 거기에다가 넣어서 손질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큰 도시락인데 이게 3만원어치예요 양이 꽤 되죠. 담아놓으니까 양이 확실하게 많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창시장의 이제 셀러빈 사장님인데 이제 유명하세요 이제 빠르게 손질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남창시장의 제일의 쾌도? <웃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분 한 손질하는 거풀 버전은 제가 나중에 한번 편집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3원이에요 네, 대기하고 있는 줄이 꽤 길어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정말 생활의 달인들이신 것 같아요. 전원은 키로에 3만원 이었어요. 올해 전어 비싸잖아요. 손들이 정말 빠르시죠. 이게 움직임에 군더더기가 없으세요. 수십 년간 장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우시는 그런 시점이죠 네 여기는 이제 화로 골목에서 바라본 그 어시장 쪽 방향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저 반대편에서 들어온 거에요 어, 문어가 비싸긴 해요 네, 아까 봤던 자바리 기억하시죠? 처음에 벌써 팔고 퇴근하셨어요 할머니가. 일단 자바리는 놓쳤고요. 그그만그만여안니다 보통 이렇게 한 채반에 만 원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맛이 네? 맛있어요? 이거 그래서... 맛있어요. 그냥 썰어서 먹어요. 먹으면... 썰어서 초장 찍어 먹으면 되고요. 아니면 회무침처럼 해 드시면 되고. 아 그래요? 네. 이건 얼마예요? 만원이요. 만원이요? 아, 겁난데 비주얼은? 비주얼은 안그 겁난데 <웃음> 먹어보면 맛있어요. 그래요? 식감이 좋아요. 식감이 그 사그락 사그락 한 느낌 음. 그 저기 저기 삼겹이요. 그래요? 시커멓게 네. 생겨서 네오히저기 살아있을 때는 이 만큼 파요 아. 저기에 삶을 때는 아. 아 이게 삶은 거예요? 네. 전화로 드시면 돼요 그냥 세요 뭐예요? 유튜브? 아네 유튜브예요 드실 네. 때 핸드폰이 제일 좋으세요 맞죠? 맞아요 나 유튜브에 나온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이거 서번 얼마씩이에요? 서번 만원이고요. 4번 2만원이고요. 4 2만 2만 3만원. 4만원 3만 <웃음> 3만 네, 감사합니다. 뭐지? 네, 이제 북바리를 어 이제 구입하러 원. 왔습니다. 3만원? 싸게 주시면은. 가입, 바리 이거는... 너는... 마두스나무가 원두지? 요거는 5만 원 팔이고. 네, 이거 협상 실패예요. 엄마 사서 도다리하고 자연산. 아까 있을 때 사지. 두 발이 5만 원 받았잖아. 또 요거 작은 거. 음. 요거 가서. 크기, 크기가 이게 좋아서. 어? 이게 커서 어, 어. 엄청 맛있지. 엄청 맛있지. 요거 생지에 많은 식이에 어, 엄청. 이거 제가 서울로 가져갈 건데. 네. 일단은 제가 목만 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구매하는 걸로 이제 네, 등진러미가 날카로운 녀석들 저렇게 잡으면 안 돼요. 네, 찔려요, 정말 아픕니다. 이거 그냥 아가미 쪽에서. 네, 요거는 제가 가지고 와서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요 영상은 제가 나중에 따로 편집을 해서 리뷰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저거 정말 아파요 그리고 한 마리는 덤으로 주셨는데 뽈락 한 마리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제가 필은 지금 요렇게 대충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차에 네, 아이스박스 에 넣기 전에 제가 꼬리랑 이런 부분 쪽에서는 피를 조금 더 뺐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스박스에 넣을 때는 얼음에 직접 따지 않게 해동제 같은 걸좀 깔고 좀 이렇게 네, 원. 네, 그리고 오징어 한 마리, 마리 13,000원 네, 구입을 했고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 올렸었죠 오징어 손질 달인 그분 영상입니다 제가 위에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달인이에요 이라네 요거는 이제 선오징어 두마리 구매했는데 두마리 만원이면 제가 사실 노량진 네, 비교하면 조금 비싼 편이에요 여기랑 요거 삼치도 선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삼치. 삼치 한 마리 2만원 한 마리 응2만2만 어. 어, <웃음> 이건 한 마리 똥개 넘어 내뼈 먹는다 그렇죠 가도 되고 뼈가 안도 되고 이거 쟁반에 있는 거 보이시죠? 샴돔 자바리 성갱이 요거 3만 원에 판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입감으로 이제 구입을 하셨고요. 저세 마리 다 구워서 먹으면 맛이 있겠어요. 2만원짜리 삼치인데, 이렇게 포를 좀 떠달라고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들이 여기서 다 이렇게 손질해 주더라고요. 앞선 그 자발이 있었던 거 옆에서 부입감으로 아감이나 내장 같은 거다 제거해 주시고 계시는 거고요. 삼치도 포 떠달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한 번에 포를 뜨는데, 그 칼이 잘안 드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한 번에 싹다 떠내시더라고요. 네. 어, 이거 삼치 선도가요. 아무래도 바닷가 쪽이라 그런지 굉장히 좋습니다. 정기입니다. 어, 이건 얼마씩이에요? 거는2만원만 원이에요. 이만 원만 원, 원. 예, 뭐진짜요 건방이구도 온다라고요. 예. 음, 어, 생기입니다. 아, 여섯 <웃음> <웃음> 마리짜리가 조금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네 마리에 만 원, 여섯 마리 이만 원 이렇게 판매하시고 계신 것같습니까 남창 이 오일장이 정말 큰 장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와봤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 어시장도 굉장히 컸고요. 그 외에 다른 뭐 채소라던가 이제 농수산, 농산물 같은 거 파는 곳도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시장에 오면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먹거리들도 아주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참 물가가 많이 비싸졌죠. 그래서 이 배추가 이제 두 폭, 세 폭이, 요렇게 있는 꼬지 2만원이에요. 정말 요새 이 김치 먹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출출하게 돼서, 여기서 칼국수, 또 이제 5천원에, 이제 천원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5천원에 한 그릇 이제 먹었습니다. 네 오늘 남창 5일장 장보기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